내 목표는 일단 소박하게 5성인데 오성. 근데 운이 따른다면 6성까지 나오고 5댕까지 잡아주면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러면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키우면 요즘 내가 너무 똥손이어가지고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 손으로 누르고 싶더라고 마우스를 <웃음> 내 손은 똥손이니까 강아지가 대신 눌러주면 조금 <웃음> 낫지 않을까 개발 <웃음> 그럼 <개똥손는다>. <웃음> 개똥손 낸거 개똥손 자 그럼 1회차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색깔 색깔 과연 음. 나쁘지 않다. 일단 확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 우리 우소분과 내 네, 로빈 주아과거니다자 l 츠고 s 사성 하나 정도 일단 나옵니다. 네. 그죠? 음. 어허... 어, 오! 공격수 공격수. 어, 오공격수인데어 잠깐만 스네이크맨이네? 어, 여! 어! <웃음> 아 씨. 야 남의 기정 이렇게 잘 나온다니까. 야 이거 반이못 봤다니까. 야 이거 로저 돈데. 야. 야. 지금 몇개 남았어. 아직 엄청 많이 남았죠. 아 이게 벌써 떠버리면은 이거 진짜 뭐냐. 자 이번에 배포님이 뽑겠습니다 이제. 음. <웃음> 빨간 깃발이네요. 음. 갑시다. 다 다성 하나만 일단 뽑자. 한한 여기서 하나 나올 거 같은데. 티켓은 맞죠. 마지막에 몰뭘 쓰죠? 그쵸 그쵸. 저로. 응. 아, 근데 저도 하비 형 만만치 않게 똥손이야. <웃음> <웃음> 어? 일단 오! 나왔어 나왔어. 우와 우와 우와. 저 이거 스네이크맨 스네이크맨. 야 <웃음> 미쳤다. 이거 0.2퍼 맞어? 예. 얘개 터진다 개 터진다. 야, 야 빵빵 터진다 콸콸콸 터진다. <웃음> 콸콸 <웃음> 콸콸 말이 돼 이게? <웃음> 야. 골드로자, 아, 골들어자 콰쾅 콰 터진다. 상감기 빨간 아닌데 그런데 그냥 나오네. 그냥 완전 운빨이다. 야 진짜 운빨이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응.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응. 모르잖아. 그, 정 공개가 안 됐잖아. 그, 미쳤어. 미쳤어.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어? 야, 진짜 대박이대 진짜. 야, 레벨 찍는 거 아니야, 러가 자, 이번엔 다 스킵으로 갑니다, 여러분. 응. 오, 떴어, 떴어. 떴어. 와, 봐봐. 떴어. 와! 대박. 말도 안 돼. <웃음> 찍었어? <웃음> 아니 근데 긴장감이 없다 너무 푹 지나가니까 야. 맞아 맞아 야 그, 이거 지금 1트에 나온거 아니야? 아니구나 아니구나 1트 아니구나 야. 야 로저 5성 찍었다 야 나도 지금 5성 못찍었는데 진짜 너 로저가 성 찍어줬다 형이 야 대박 그럼 나오자 거울도 나오자 여기어 있니 지금? 자 일단은 가고 올게요 요쪽 스물하나 하나. 스물 일곱번 자 건너뛰어서 오겠습니다 점점 부룩띠 앙부룩띠 <웃음> 자 다음 하비찬을 마스코트 되겠다 어, 부룩띠랑 과포르랑 바르톨로메오나 미스 오일 선데이 카야까지 내 이상형 카야 지적인 <웃음> 여자 <웃음> 과연 아니. 뭐지? 각타쿠리아 아 카타쿠리네 아... 각타쿠리 말고 카타쿠리아 쟤 그럼 좀 닫아줘 밖에서 우리 막소리질러그 이러면 난리나겠다 이건 뭐지? 아... 스모커 계획형 <웃음> 나올 리가 없지, 여기서 여기서는 로저 안 뜨죠? 잘안 뜨지 아, 이, 있긴 있어요, 목거에 어, 나온대 페로라. 어? 구로나... 아, 페로나다 오, 페로나도 두번 나왔어 오오. 야, 이거 계정, 계정이 좀 괜찮다, 근데 음, 음, 괜찮요어 얘도 지금 70이면은 괜찮은데? 이제 로저 확정이다 아, 로저 확정 로저 받는다 그럼 이제 90인가요? 80, 그렇지? 잠깐만, 아까 어? 아까 네번 아니었나? 어, 기어 포스가 뽑네? 모르는데 이거. 대적한 골디 로저. 자, 좋겠다.. 지금 로저 그럼 몇 난지? 아이고, 85까지 가네. 지금 85나. 구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뎅을 몇개 잡아주냐에 따라 다르겠네 그쵸 그 어? 어떡해 오 공격수. 공격수 아 버기 다음 공격수 로우 아 이거 로저 확정이네 어쨌든 자 로저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는 더못 뽑았고 음. 그래도 뭐 어쨌든 확정 티켓가 하나 얻는 그냥 그 정도까지 한것 같아요. 지금 90이죠 이제. 이제 90 됐어. 음.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천개 남기고 이제 5뎅을얼마큼 뽑을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은데 자, 90까지 가요. 이거 올릴 수 있어. 90까지 한 방에 더 올릴 수있네다 음. 써보자. 자 일단 로저 90. 그리고 여기서 사성 조각을 로저한테 물빵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자, 사성 조각을 515개 많네. 오 많이네. 오, 어? 400 개만 있으면 돼? 그럼 어우 100 찍네 그냥. 이거 봐, 400 개잖아. 그럼 네, 이, 네. 이거 줄여야 되지. 네, 400 개. 넘치게 교환하면 은 그냥 날아가는 건가? 그러게 모르겠네. 아, 야 로저 100야 100로저를 내가 만드네 장난아니다 야 대박이다 100로저다 축하합니다 아축한다 이제 5댕은 5성 잡으면 얘는 기계정 날라다니겠다 야 그렇지? 그리고 웬만하면 서브계정으로도 서브로도 불사보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음. 나쁘지 않지 어, 사람인데? 응? 사람 떴는데? 무슨 사람인가? 아 대변인? 응 상대 팀은 상대 팀은 보시고 어, 네. 근데 이 지금 이게 한 A A에서 S 그쪽이 로저가 지금 쫙 깔렸을 거예요. 음. 그쪽을 가야 좀 재밌지. <목소리> 어떻게 이렇게 약해 보이냐? 호흡이 빠은 뒤에서 알아서 뽑아주시고, <웃음> 입구 <입고> 한번 막아봐야겠다. 지금 <웃음> 가시고, 아, 백로저 너도 가시고, <웃음> 평타로 때리면 어떻게 될까? 아 어, 그냥 한방이네 1대 백 하는, <웃음> 응. 네. 하는 거 같네 진짜 진짜 1대 백1대백 하는 거 스쳐도 그냥 끝나네 일로와 일로와 5딜 지금 아 어, 기겁봐 1대 백 하는 거 같아 5딜 나가려고 <웃음> <웃음> 이게 또 킬하면은 을 쿨이 차요 응. 아 진짜? 응 그래가지고 끝도 없이 쓸수 있어 아 이게 왜또 화면이 돌아가네 이거 이렇게 카메라 엄청 돌아가 내꺼 카메라 추적 꺼놨는데 이렇게 돌아가지? 어 이거 봐봐 이렇게 돌아가 그래 나 이거 이상하다니까 왜 그러는거야 제 것도 그래요 이게 이거 패치 좀 해주지 진짜 불편했어 5딜 감히 그거 뽀뽀 끝내 뭐하는거야? 진짜 뭐하는거야 저거 <웃음> 상크스 신났어 지금 아 저기 뺀키냐 아 이거 왜 지질거냐 이거 어딜 디간 들어가시고 뽀뽀끝냅시다 빨리 뽑아라 정리만 해도 되겠다 야, 데미지가 데미지 막 13000씩 뜨네 뭐, 서포트도 안돼있고메달도안돼있는 데. 마, 넌 진짜. 어디알 어디다. <웃음> 어림어없어 <없지. 웃음> 형도 한어 해보실래요? 아니어 괜찮아 많이 어겠다오시오 어디,